이제 곧 대관식 장소에 도착하겠군 <웃음> 대관식은 역시 자네가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대관식은 신성한 일입니다 저는 할수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제만큼 신성한 자가 어디 있다고 홀리 그렇지만 저는 잠깐 올리면 적었으네 죽였다고 <웃음> 그래서 내 부탁을 거절했던 건가 저는 자네가 무슨 고민을 향하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자네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사제잖아 그리고 자네는 오늘 그 힘으로 우리를 구했어 자네가 대런이란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실리안 내 대관식을 어머 이거 완전 고백. 로, 자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어어 어, 어.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 고백각 아니냐. 좋아. 그럼 어서 <웃음> 보자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브로큰 마운틴이라고 아세요? 음난 이런 우정 너무 나는 난 찬성 일단 찬성. <웃음> 난이 커플 찬성일세. <웃음> 만이구나 실리안 기다리고 있었다. 헉, 서부의 반란군을 모조리 끌고 와주다니. 내 수고를 털어줘 슈에리트 가도가 실리안의 목을 치고 대자의 검을 내게 가져와라. 맡겨주십시오, 슈에리트님. 헌 놈도 살려주지 마라. 아, 왕은 분노를 다스려야 함. 왕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며 <웃음> 왕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오, <웃음> <웃음> 뭐 진짜 빛나는 거였어? 나 <웃음> 그냥 모조품인 줄 알았는데. 그래하좀 밀리긴 하네. o you know my shit? Kazaro Sniby, 넌 누구냐? 이게 무슨 짓이지? <웃음> 여기는 아직 제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서요. 조급해하지 마시죠. 조만간 더 좋은 무대를 마련할 테니 말입니다. 그럼 다음 막이 오를 때까지 우울해 빌겠습니다. 패자의 거래... 있지? 가자. 루테란성으로. 되게 많네. 이거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나? <웃음> 아 저게 되네? 아 잠이 확 지금부터 루테은 성으로 향한다 적의 방비는 단단하다 성문 공략을 위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작전을 진행한다 좌익 부대는 서쪽 성벽에 올라 중앙 돌파의 기반을 마련하라 놀십가 출발합니다. 와, 아 <웃음> 반지의 장 보는 것 같다. 쩌는데? 마법사입니다.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다. 결계가 잦어있어요. 이대로는 성문을 뚫기 어렵습니다. 여기를.. 길을... 아 저기있다 내려가는거 같다 아깐 뛰어 오.. <웃음> 쩌는데? <웃음> 아이 문이 아니 그냥 <웃음> 아니 문을 파괴한 게 아니, 아니 그니그 자체를 파괴했는데 아니나 가운데서 뭐 하냐? <웃음> 뭐 이대로 써워? 오 씨, 쩐다. 뭐지? 조심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릴 줄 알았더냐, 슈레트. 그래서 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다. 네 애비처럼 말이지. 네놈 왕이 아니다. 아니, 나야말로 진정한 로테란의 그, 왕이다. 희! 희! 희! 희! 희! 검을 내려놔라, 슈레트. 이제 끝이다. <웃음> 어. 이건 악마의 힘. 영혼을 팔았구나, 시엘트 팔아? 아니 실리안이 힘은 내 것이다. 나는 악마조차 지배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드디어 왕이 이놈이 있었구나 실리안을 따르기에는 그 실력이 아깝구나 어떠냐 진정한 루테란의 왕에게 충성하겠느냐 제 오른쪽이요? 그래 멍청한 실리안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내게 남건 죽음 안돼 <놀들> 루테란이 술안에 나는 왕이 실리안 어. 어그 <웃음> 슈헤리트를 쓰러뜨리다니 대단하군요. Come on, 이런 성격이 급하시네요 자! 기다릴 수 있는 무대입니다 마시습니다 어? 아! 정말 됐지? 검의 주인이 저런 꼴리라니 어떻게 된 거냐, 칼모이 노여움을 푸시죠, 발탄님 아직 다른 여흥거리가 있습니다 슈헤리트를 죽인 녀석이 제법 재미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다 대신 이에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얘가 죽으면 알겠습니다. 돼? 전 신경쓰지 마시고 편하게 하지 시아시켜라로테라니 그랬던 것처럼 <웃음> 제법 버티는구나하지만이제장나는끝이네멈춰는긁치는나다썩자는 크! 이제야 나대로 싸워볼 수있 <웃음> 각종 주제에 널 방해하다니! 술련! 그, 그, 조금 부족했나? 마수 군단장을 상대로 이 정도의 위력이라니 역시 패자의 검인가 가마히 기다렸던 때가 이제야 왔구나 어? 가마이 이놈 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때를 노렸어 과연 마슈 군단장 아 힘이 넘쳐 흐르는 <웃음>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얻었잖아 마음껏 승리를 즐겨두라고 지금은 아니야저 <웃음> 악마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웃음> 어쨌든 이걸로 긴 싸움이 끝나 아폐하 무사하십니까? 슈헤리트는 어디에? 슈헤리트는 죽었다. 그렇다면 폐하 어서 왕좌에 올라 승리의 선포를.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저것이 아니야. 이 흐른 피는 모두 루테란의 것인데 그래,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계란의 후예들이여.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수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영광의 벽이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싸웠다 당당히 고개를 들어라 이곳은 기사의 나라 루테란이고 그대들이 곧 루테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쌓아올리자 우리의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선조들의 금지를 이어받아 루테라는 다시 영광스러운 기사의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보아라 그대들이 만든 빛, 새로운 영광을.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은 나는 루테란의 기사가 되겠어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었구나 <웃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네가 루테란의 오늘을 만들어주었군 고맙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이름 아래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한 공을 기려 그대를 루테란을 소호하는 왕의 기사로 임명한다 이제 막 빛나네 저거 모두 왕의 기사님께 경례